여기 앞장다리 바구미가 있어요. 오 이거 헌터분들이 잡아오셨는데 앞다리가 진짜 길죠. 바구미도 있어요. 국내에서 볼수 없는 시, 진짜 예쁜 바구미네요. 와, 자 잡았습니다.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근데 바구미가. 색깔이 엄청 예쁩니다. 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치집하도 갈게요. 이건? 와이 헌터가 지금 여기 딱가르켜서 봤는데 부세 팔레스가 있네요. 저 여기? 저 불에. 수영 계인데와 진짜 우랑하고 멋집니다. 국내 애들하고 이제 또 다르죠. 되게 다르고 신기한 그런 아이디입니다. 턱이 턱 옆쪽을 보면 이제 살짝 굽어있는데 음~ 아주 멋져요. 일단 챙기도록 할게요, 이거. 오, 이건 좀사이 나는데. 와, 이거 좀 크네요, 이거. 푸케팔루스인데 네. 와, 이거 큼직합니다. 네. 와. 네. 어, 샤베락. 저에서 부르는데요. 어? 떻게 하지? 어. 어, 샤베락. 예, 네, 어, 여기서 뭔가 나왔나 보네요. 잠가 볼게요. 와우. 이거 형이 보고 싶다고 했던 거. 오, 와우. 오. 와 아니, 여기 그 제가 보고 싶은 앞장다리 바공 와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게 나와 버리네 와 내려갈게요 와와 이거 관장님이 다 보기 힘들다 그랬는데 네아 그, 맞아 와 진짜 신기해요 이거 앞장다리 바공이라는데 제가 좀에 인도네시아 그 아로프로 가서 이때 여기서 잡아온 생치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에서 보는 건또 처음이네요 와 신기합니다 와 이게 앞장 다리 바구미 이게 아... 맥, 맥, 맥. 아 스쿼시라네요 이건 와 우리 관장님께서 이게 바구미 앞장 다리 바구미를 잡았네요 암컷인가요암컷 같은데? 아암컷 네. 엄청 예쁩니다 와 색깔 보세요 크게 하고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야 와 여기 바구미도 있어요 여기 무슨 까만색인데 무슨 점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이렇게 바구미가 있습니다. 와 이건 또 색깔이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바구미 채집했습니다. 와 어, 여기 와 여기 이상한 바구미도 있어요. 뭐 이렇게 뾰족 튀어나가지고 딱서 있네요. 바 바구미 바구 맞지? 바구미인데 더듬이가 앞으로 쭉 세워져 있어요. 와 별의별 바구미가 다 있네요. 여기 바구미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우와, 어? 여러분, 여기 앞장다리 바구니가 있어요. 오, 이거 헌터 야, 분들이 잡아오셨는데, 그냥, 하, 앞다리가 진짜 길죠? 이제 색깔도 되게 예쁘고, 보통 저희 바구니랑 크기도 달라요. 진짜 크기가 엄청납니다. 제 손가락인데, 오, 손가락인데, 크가한이 정도. 아, 그리고 이 앞다리를 이제 막 공격하는데요. 앞다리가 아주 깁니다. 엄청, 앞다리가 아주 기네요. 엄청 길어요. 진짜. 이야, 색깔도 무슨 표본같이 엄청 예쁘고요.